이른아지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해니, 어느 생각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만나줘. 사랑은 마치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하늘지고 추웠다 따뜻해져. 사랑은 마치 마치 놀진 하늘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피어나줘.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투명한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루의 빛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치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자라내고 새롭게 변해가지고 우리의 만남처럼 예상할 수 없지만 기대하게